소비자, 소비다소가 A가 이가 여기 휘었고 네. 질산, 질산균은 이거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탈질수는 니은에 해당 탈질수 가은 경우에는 니은에 해당 다 탈질수 여기는 그건데? 질수고 이런데? 아니 아니야 여기가 잠깐만 레네이 보고, 얘가 에너셀이잖아요. 보면은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렇지. 잘했어. 여기도 나아 풀면? 뿌리오 박테리아는 기억이 여기있어. 아, 네네네. 거기에 뿌리오 박테리아는 거기에 된다. 다 얘가 지금 그거니까. 아니지.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무슨 날그락말뚜기들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애인의 수술 양분을 합성할 수 있다